최근 오가사와 라제도와 후쿠시마에서 연속하여 지진이 발생하면서 살리쿠에역에 대폭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11일 아침에 컴퓨터의 동작이 느려졌다는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동영상 재생이 멈추거나 컴퓨터가 느려지는 일이, 일이 많아졌다는 영국 신고가 많습니다. 모두 최근 일본 열도 전체에서 이상 현상이 계속하여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이 연속 발생 중인 주구 코오카야 마현과 시마네현 주변 에서 새들이 이상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꿩들이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상한 소리로 계속하여 울부짖는 경우가 많다 고 하며 주부지방 아이치현에서는 쥐떼들이 나타나서 우려가 커 지고 있습니다. 한신 아와지대 지진때에도 쥐떼들의 이상행동이 있었습니다. 2011년 2월 말에 태양플레어 폭발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태양플레어, 태양흑점 폭발과 지진에 대한 연관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진은 단층면을 따라 순간적인 지층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며 이때 지층에 쌓여있던 응력 에너지가 방출되어 땅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입니다. 이러한 지진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여겨져 왔었으나 최근 이탈리아 주세페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지난 20년간 지진과 태양 활동의 관연 데이터를 연구조사한 결과 태양 플레어에서 나오는 양성자를 측정한 결과 태양풍이 지구를 강타할 시점에 지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양풍이 거세지면 지구에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양에서 나온 양성자 흐름이 절정에 도달한 직후 24시간 동안 규모 5.6 이상의 지진 발생이 급증했습니다. 2011년 2월 말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여일 전에 흑점의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태양폭풍이 최고도에 달하였고 미국 국립해양기상청 노안은 2011년 1월 4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 지구의 크기만한 흑점이 태양 북반구에 나타나면서 흑점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 전에 2011년에 나타날 태양폭풍의 위력을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의 100만배 수준으로 예측하며 경고하였습니다. 1960년 5월 발생한 칠레규모 9.5대 지진은 수소폭탄 수준의 파괴력이며 2011년 에 다가오는 태양폭풍의 위력은 수소폭탄 100만개의 파괴력과 맞 먹으며 이른바 초대형 폭발이 발생 할 것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경고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대비를 못한 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연구하면 할수록 참으로 안타까운 자연재해입니다. 지진과 호주와 미국 화상 기상학자가 화상 6개월 전에 대지진을 경과하고 태양폭발에 대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경고도 있었으며 그 이외에도 수많은 대지진의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학자들의 경고에 귀 기울어지 않았고 코웃음을 치면서 100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일을 지금 경과하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학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유사한 대지진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2023년 4월 17일입니다.